3세 여성 직업급수는 1급이고요. 20년나 90세 만기비갱신형 상품인데요. 3여어 상품 표준형으로 암 3천만원, 유삼 1천만원. 뇌심 진단비 1천만 원과 뇌심 수술비를 1천만 원으로 설계했을 경우에 보험료가 11만 8천 원이에요. 기존에 납입하셨던 11만 8천 원보다 무려 51%나 보험료를 절감을 할 수가 있어요. 과거 상품이 무조건 안 좋다. 갈아타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기존 거랑 앞으로 내셔야 될 총납입 보험료 측면에서 비교해보시면 어, 내가 이거를 유지해야 되는 상품인지 아니면 새로운 상품을 갈아타야 되는 건지가 네. 판단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보험연구소 박찬환 대표입니다. 오늘은 전국의 실력있는 보험고수들을 찾아서 소비자에게 꼭 필요한 보험 이야기를 나눠보는 부종별 보험 전문가 인터뷰 시간으로 고혈압, 고지혈, 당뇨 등 만성질병을 가진 고객님들께 희망이 되고 있는 유병자보험 전문가 장유정 팀장님 모시고 유병자보험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장유정 팀장이라고 합니다. 최근 이 만성질병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런 분들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다. 라고 해서 네. 유병자보험이라고 하는데 네, 네. 유병자보험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의를 좀 내려주신다면? 음, 유병자보험이란 일반 심사로 가입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위한 보험으로 보험회사에서 손해율을 미리 예측하고 보험료를 할증해 놓은 상품인데요. 복잡한 계약 심사 과정 없이 고지사항을 간소화한 것이 특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상품명에 간편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다면 전부 유병자보험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보험상품명에 간편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으면 전부 다 유병자보험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전부 네. 유병자보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어, 그러면 이 유병자보험에서 보장하는 것은 일반 건강체 보험이랑 동일한 건가요? 네 보장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시죠. 유병자보험의 주요 보장은 일반 상품과 마찬가지로 3대 진단금이라고 하는 암내 심장 관련 진단비와 이를 보완하는 수술비라고 보실 수 있고요. 일반인에 비해 위험률이 높으니 적게는 15%, 평균적으로는 20% 고아증 상품 같은 경우에는 100%까지 보험료가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과거에 보험 가입을 하고 싶었어도 네. 가입 자체가 안 되셨던 분들이 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희망적이고 그렇죠. 좋은 상품이라는 건 분명한데 네. 굉장히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불과 이 3년까지만 해도 유병자 상품이 3 2라는 상품으로 단일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병력에 상관없이 모두 동일한 병력의 손해율로 가입을 했었어야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보험료를 더 납입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보험회사들이 2019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상품을 개정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음? 경활증 보험인 3.33이나 3.35 상품, 고활증 보험인 3.1이나 원큐와 같은 초간편보험 등의 다양한 상품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죠 음. 어, 유병자 보험에서 3.25가 일반적이었던 네네. 부분들이고 이후에는 경활증이라던가 중활증 보험이 나온거는 불과 뭐한 2, 3년밖에 안됐다고 네 2, 3년밖에 되질 않았어요 음, 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기 전까지는 사실은 경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이중한 질병을 가지신 분들이랑 동일한 보험료 음. 어, 할 이 적용된 상품을 가입했다는 문제점이 있었던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음. 그러면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어떤 질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가입하는 보험이냐? 첫 번째로는 이제 만성질환으로 인한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을 위한 보험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혈관질환뭐고혈압 고지혈, 당뇨를 들 수가 있고요. 혈관질환 약중한 가지만 복용을 하신다고 하는 분들은 심사가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고혈압 고지혈, 당뇨 약중두 가지 이상으로 복용을 하신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일반 상품으로 가입이 어렵기 때문에 유병자 상품으로 보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음, 그러면은 약을 한 가지만 복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유병자를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거. 그렇죠. 일단은 일반 심사를 먼저 보셔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음,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건 고혈압이나 뭐, 당뇨. 이게 가장 대표적인 만성질병인 것 같고. 네. 이거 이외에도 유병자로 가입해야 하는 네. 만성질병들이 좀 있을까요? 갑상선 기능, 뭐 한증증이라든지 저하증을 들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도 장기간 약물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 상품 신사 시에는 관련 부위의 부담보라든지 활증이 붙을 수가 있어요. 인수 조건을 먼저 확인해 보신 후에 유병자보험으로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음, 완성질병 이외에도 네. 유병자보험을 고려해야 되는 병력사항이 있을까 심사조차 볼수 없는 예로는 수면제나 신경안정제 같은 경우인데요. 자며나 약을 처방을 받는데 왜 보험 가입이 어렵냐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파키스메 유사 증상이라든지 급성 신근경색 각종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러한 분들은 유병자 보험으로 준비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포인트는 어쨌든 부담보를 잡힐 바에는 네. 보험료를 좀더 내고 아, 안전하게 유병자로 가입하는 게 맞다 하지만 일반체가 가능하다면 식사자체는 넣어보는 것도 둘이 네, 네. 네, 맞는 방법이겠죠 네한가지 방법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 이외에도 현증으로 인한 추적검사를 들 수가 있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정기검진으로 건강검진 등을 통해 대장이나 위 용종을 제거한 수술 이력이 있는 분들이 워낙에 많고 여성의 경우에는 자궁의 무록이나 유방의 섬유 낭종 등을 가지고 있거나 수술로 제거한 치료력에 따라 기관부담보나 정기관부담보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보장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유병자 상품을 선택을 하시면 되세요 최근에 이게 진짜 많아진 것 같아요 네. 사실 건강체 심사를 넣으려고 하다가도 건강검진에서 융종 제거하시는 분들 어.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섬유섬종 되게 많으시고 그러면 이런 분들은 전부 다 유병자로 그냥 네, 꼭 그렇지는 않고요 이런 질환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유병자분부터 알아보셔야 하는 건 아니에요 음. 기본적으로 일반 상품 인수 조건을 먼저 보고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 판단한 후에 고객께 안내해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건 유병자 보험에서 네. 3대 진단금을 전부 다 유병자로 가입하면 된다. 음. 뭐 아니면 아니다. 분리해서 가입해야 된다. 네, 네. 뭐 이런 논쟁들이 많은데 이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주신다면?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3대 진단비를 전부 유병자 보험으로 하시는 사례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음. 유병자 분들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고혈압이나 고지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암과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기 때문에 암은 일반 상품으로 가입이 가능하고 뇌심 진단비와 수술비는 간편으로 준비를 하시는 게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음, 이거에 대해서 논쟁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 같아요. 암으로 나중에 분리하고 나면 보장받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다. 네네. 뭐 제대로 고지리를 안할 경우에는 몸이 해약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아 어, 근데 제대로 된 고지에 하신다면 당연히 일반형 하는 게 맞죠 네 그쵸 음, 보험료 차이가 네, 많이 나니까 네 많이 나요 2019년 이전에는 지금처럼 무의지 환급형이 아니라 표준형 상품뿐이 없었기 때문에 상품을 한번 비교해봤어요 4 2세 여성 직업 급는 1급이고요 20년낮 90세 만기 비진신형 상품인데요 3여 상품 표준형으로 암 3천만원, 유삼 1천만원 뇌심 진단비 1천만원과 뇌심 수술비를 1천만원으로 설계했을 경우에 보험료가 11만 8천원이에요. 무예지 음. 환급형으로 설계했을 경우에는 9만 6천원 정도로 표준형보다 19% 정도 저렴해요. 경활증 보험인 333 보험으로 가입이 가능한 또 조건이라고 한다면 325 표준형 대비 35%나 보험료를 절감할 수가 있는데요. 암 진단비를 일반 상품으로 분리를 할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암을 일반 상품으로 가입을 하게 된다면 3만 4천원 정도 되고요. 뇌심 진단 및 수술비를 경할증 보험으로 준비했을 경우 보험료는 25,000원 정도 해요. 음. 그러면 총월 불입금액이 6만 원 정도 되는데 기존에 어. 납입하셨던 11만 8천 원보다 무려 51%나 보험료를 절감을 할 수가 있어요. 아, 어, 암은 따로 띄고 그렇죠. 그리고 이대질환은 유병자로 가입했을 경우에 음. 거의 뭐 50% 그러니까 절반 가까운 보험료 차이가 나요. 네, 맞아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음. 이러한 경우 3~4년 납입하신 보험료에 이제 점을 주실 게 아니고 앞으로 남은 납입 기간 동안을 고려를 해본다면 총 납입 보험료는 굉장한 차이가 있고요. 예전 유병자 상품은 보장면에서도 내신 진단비가 뇌출혈이나 뇌졸중, 급속신근경색증으로 협소했기 때문에 현재 동일한 병력으로 가입이 가능한 조건이라면 꼭 비교를 해보셔야 합니다 음. 이러한 이유들로 보험 재가입이 잦은 상품 중에 하나가 바로 유병자 보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음. 과거 상품이 무조건 안 좋다 갈아타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기존 거랑 앞으로 내셔야 될총납입 보험료 측면에서 비교해보시면 어, 내가 이거를 유지해야 되는 상품인지 아니면 새로운 상품을 갈아타야 되는 음. 건지가 판단 하실 수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음. 음. 종류가 정말 다양해지고 있어요. 네네. 네. 이 유병자 보험의 종류에 대해서 소비자분들께서 합리적인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좀 구분해 주신다면. 음. 보통 보험 설계사분들이나 보험 회사에서 325를 기본으로 이제 간편 보험, 유병자 보험으로 부르고 있고 최근 나온 333이나 3 3 5 상품을 경활증 보험이라고 부르는데요. 소비자들은 아직 고지 사항에 따른 상품의 선택이 있어서 명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없으시기 때문에 3.25 중할증 보험부터 경할증 보험인 3 3삼 3.35 보험 아니면 3.1과 원큐 같은 고활증 보험으로 분류해서 이제 비교 분석을 하기 시작한 을 거죠. 네. 모든 보험회사가 경할증 고활증 상품을 판매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인수하는 병력에 따른 분류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비교가 가능하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음. 다른 설계사분들은 아마 경활증보험이라는 단어를 안 쓰실 거예요. 네, 맞아요. 저희가 이번에 스터디하면서 경활증보험이다라고 네. 구분을 한 건데, 네. 기존에 이제 지금 나와 있는 333이라던가 뭐335 이런 것들을 그 상품명에서 보험사들은 중활증보험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 네. 근데 이제 저희가 봤을 때는 어쨌든 구분을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좀더싼걸 경할증, 중간에 있는 걸 중할증, 그리고 정말 많이 받는 걸 고할증 이렇게 구분을 한 거니까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을 싶고요. 경할증 보험은 어떤 어떤 상품들이? 경할증 보험이라고 하면 이제 333이나 3삼5 상품을 들 수가 있는데요. 이런 상품 같은 경우에 이제 고지 사항이 333 같은 경우는 3개월 이내에 의사의 소견는뭐 추가 검사라든지 재검사를 보는 거고 그다음에 3은 이제 3년 이내에 입원 수술을 보고 그 다음에 3은 이제 기존의 중활증 보험이 5년 이내에 암 진단만 확인을 했다고 하면 이 경활증 같은 경우는 3년 이내에 6대 질병의 이력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상품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고지가 조금 더 많은 거네요. 네, 타이트한 거죠. 그럼 기존의 3.25 상품은 어떤 고지의 의무를 가지 기존의 3.25 상품은 3개월 이내에 조건은 똑같습니다. 3개월 이내 에 의사의 소견으로 인한 추가 검사나 재검사를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2는 2년 이내 입원 수술 그 다음에 5는 암으로 인한 진단이라든지 입원 수술 이력만 보는 상품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음, 저도 이렇게 보종별 전문가님들이랑 매달 초에 모든 보종들을 비교 분석을 하다 보면 제일 어려운 보종이 유병자 보험인 것 같아요. 병력 케이스가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어디에 기준을 맞춰야 되냐 네. 그래서 어떤 걸로 비교를 해야 되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힘들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이 유병자 보험을 소비자분들이 보다 합리적으로 선택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팁이 있다면? 음, 팁이라고 하면 이제 병력에 따른 보험사 선택이나 상품 플랜들이 다 다르다 보니 무엇보다 고지사항이 중요한 보험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일반 상품은 고지사항이 18개에서 19개로 전 보험회사가 거의 표준화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을 되는데 유병자 상품은 각 회사마다 상품별로 고지사항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내 병력의 고지사항이 경활증에 해당되는지 중활증에 해당되는지를 먼저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음. 같은 병력이어도 회사마다 인수하는 기준이 다 다르고 보장 조건이 매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을 안내받고 설명받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음. 사실상 설계사 분들이 시간을 가장 많이 소요하는 보정이거든요 여러 가지 상품들을 두고 인수 조건을 일일이 확인하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번거로운 게 현실이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다 거쳐서 안내해 드릴 수 있는 설계사가 그리 많지가 않아요. 경험에 의해 상품을 안내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떤 언더직원이 심사를 맞느냐에 따라 승인이 나기도 하고 인수 조건이 또 달라지기도 하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인수 조건이 변경될 만한 여지가 있는 건들은 나를 바꾸어서 한 회사에 두세 번 올려보면서 더 나은 방향으로 요청을 하는 편이기도 해요. 음. 되게... 빠르게 심사조건을 확인하시기를 원하는 가입자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그거는 사실 유병자보험에선 바람직하지 않다. 절대 바람직하지가 않죠. 음, 그러면 그냥 내 병력과 상관없이 다 3, 2, 5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비싼 보험료를 납입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음, 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적으로 봐도 한 50% 이상 차이가 날수 있기 때문에 네. 보험료를 절감시킬 수 있는 이런 플랜을 생각하신다면 네, 네. 충분한 시간을 두시고 네. 어,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유병자보험 장점만 있진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 네. 얘기를 들어보니 네. 그러면은 유병자 보험의 장단점은 어떤 게 있을까? 음, 유병자 같은 경우는 일반 상품으로 가입 자체가 거절되거나 부담보나 할증 같은 패널티가 생기기게 마련인데 하지만 유병자 보험으로 가입할 경우에는 이제 부담보라든지 보장 면에서 불리한 조건 없이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점이 이제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단점은 역시 비싸다. 그리고 3%부터 보장받는 질병후유장의 담보가 들어가지 않는다. 아연령건 상관없이. 유병자 상품에는 설정을 할 수가 없어요. 음. 아예. 그리고 수술비 특약은 일반 상품보다 가입한도를 좀 낮게 가입을 해야 된다. 음. 요 정도를 될수 있겠네요. 단점은 가장 큰 단점은 어쨌든 비싸다는 거죠. 아, 맞습니다. 네. <웃음> 성인보험도 그랬지만 네. 유병자보험도 이 2대 질환, 뇌와 심장에 대한 보장 범위가 굉장히 좁은 담보들을 구성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뇌는 가장 협소한 보장이 이제 뇌출혈이고 그보다 더 넓은 게 뇌졸증, 그 다음에 뇌혈관 진단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뇌출혈의 발병률은 뇌혈관 질환의 10% 인내이고 뇌졸증은 뇌경색을 포함해서 전체 질환의 7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뇌졸증 담보를 가지고 있다라면 그나마 괜찮게 준비를 하신 음. 거고요. 심혈관 질환 또한 예전 보험들은 급성 심근경색 담보가 한계치였기 때문에 급성 심근경색 발병률 또한 심혈관 질환 발병률 10% 이내이고 그전단계에는협심증이 이제 70%의 발병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로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죠. 음. 음. 주요는 과거에 이제 뇌출혈, 네네. 급성 심근경색증만 준비가 되어 계신 분들이라면. 네. 어, 혈관 질환이랑 허혈성 질환 진단비를 꼭 준비하셔야 됐다. 네, 맞습니다. 음. 혈관약을 장기 복용하시는 분들은 일반 분들보다 뇌졸중의 발병률이 네다섯 배나 더 높아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보장 범위가 가장 넓은 담보를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죠. 고객인 30대 남성분이 아버님이 운전자 보험을 이제 문의를 주셨었는데 전반적인 보험을 제가 한번 점검을 해 드린 적이 있어요. 기존 보험의 뇌졸중 진단비와 급성 신근경색 진단비 밖에 그 당시에는 없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연령이 이제 60대고 혈관약을 세 가지나 다 복용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진단비와 수술비의 중요성을 그 당시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인지를 못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정확하게 6개월 만에 협심증으로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하셨다고 저한테 연락을 주셨었는데요. 중대한 질병이 협심증으로 진단받고 수술을 하셨기 때문에 당장 보험 가입은 어렵다고 제가 안내를 해드려서 안타까웠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음. 이렇듯 뇌심 관련해서 보장 범위를 확대한 게 불과 2, 3년 분이안 되었기 때문에 혈관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뇌심을 보완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50세 이후에는 뇌심 진단비라든지 음. 이러한 담보들이 굉장히 보수적으로 한도가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보험료가 비싸지만 상대적으로 가입 한도를 높게 가져갈 수 있는 게 유병자 상품으로 가입을 하시기도 하세요 음, 발병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음, 맞습니다 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고려해서 한도를 좀 확인을 하시고 네. 그리고 부담 없이 가입 가능하시다면 유병자도 대안이 될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유병자보험 하면 빠지지 않고 가장 중요한 게이 고지의무인 것 같아요 고지의무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유의하셔야 될 사항들을 좀 말씀해 주신다면 음... 유병자 보험을 가입하실 때 기존 병력이나 현재 병력을 절대 속이면 안 돼요. 유병자 보험은 일반 보험에 비해 간편하게 가입이 가능하다고 해서 고지를 간편하게 하면 되는 보험이 아니거든요. 유병자 보험은 필수로 고지해야 되는 상황이 적은 것뿐이지 이 사항을 위반하면 더 엄격하게 면책이라는 즉 보험회사가 보상을 하지 않은 보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유병자보험을 가입하고 보상받지 못하는 사례들의 대부분이 기존 병력을 축소하거나 속이시는 경우가 많으신데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유병자보험을 가입하시는 분들 연령이 높다 보니까 네. 대체적으로 네, 네. 음, 갱신형을 또 추천해주시는 사회사분들도 계시고 네. 아니다 갱신형은 정말 다 나쁜 거다 비갱신형을 가입을 해야 된다라고 네.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전문가님이 생각하시는 갱신형이랑 비갱신형 네.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고령자들은 보험료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50대 이후부터는 갱신형을 추천을 드리고요. 유병력자들은 연령대가 높아지면 위험률이 급격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보장을 받으시는 게 낫다고 라 생각을 합니다. 젊으신 분들은 당연히 만기까지 보장받는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기 때문에 납입 여력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비갱신형으로 추천을 드리지만 가입이 어려운 분들은 갱신형으로 먼저 준비를 하신 후 보장을 받다가 고지상이 해당되지 않는 시점이나 심사 조건을 좀더 유연하게 받을 수 있을 때 다시 일반 상품으로 심사를 보자고 제안하는 경우에 갱신형으로 추천을 드리기도 해요. 그러면 전문가님 생각은 50대 이후부터는 갱신형을 적절히 조합해서 네,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다. 그렇죠. 네. 50대 새롭게 가입하시는 분들 보면 너무 비싸요. 아, 맞아요, 비싸요. <웃음> 그러니까 네. 이게 비갱신형으로 추천 비갱신형이 좋다라는 거 저희도 알죠. 그렇죠. 저희도 네. 아는데 현실적으로 사실. 어, 그 정도 보장을 받는데 이걸 비갱신형으로 납부하실 수 있는 고객님께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맞아요. 어, 그래서 현실적인 대안으로는 갱신형도 추천받아보실만 하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구독자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이달의 추천 플랜, 네, 유병자 추천 플랜을 해주신다면? 음, 이 경활증보험인 333보험이나 335보험인데요. 보장 범위나 보험료 면에서 유병자들에게 력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현대성의 삼성산 간편건강보험 상품은 올해 출시돼서 아직까지는 유병자 상품 중 보험료가 가장 저렴하고 가지고 있는 질환이 고지사항에 해당이 되더라도 병증 질환 이외 인수라고 해서 받아주는 질환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가입 조건이 되는지 확인해 보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 이번 달에 뭐 유병자 보험은 워낙 질병에 따라서 네. 가입해야 되거나 고지에 걸리는 것들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네. 인수 조건도다 다르기 때문에 이 상품이 무조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비... 비교해볼 만한 기준으로는 현대해상의 333. 네 맞습니다. 네 현대해상의 333을 추천을 해주셨어요. 네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유병자 보험에 대한 기본적인 이야기들을 전부 다 나눠봤고요. 네. 네. 저희 보험용구소 공식 질문입니다. 네. 정유정 팀장님께 보험이란? 음, 보험이란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요즘에는 백세 시대라고는 하지만 유병자 백세 시대라는 표현이 저는 가장 정확하다고 생각을 해요 스스로 안전장치를 준비해두지 않는다면 결국은 내배우자나 아이들 가족들에게 부담이 가는 상황으로 올수 있기 때문에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가용자금 안에서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게 보험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음. 소비자분들도 아실 거예요. 보험을 어떻게 잘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네. 내가 노후에 받을 수 있는 경제적인 위협들 그리고 의료적인 혜택들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아실 테니까 현명한 소비를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역할을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병자보험을 준비하시려고 하시는 분들께 다시는 네. 보험을 준비하려고 하시는 분들께 당부의 말씀이 있다면 음, 전반적인 단순한 비교도 좋지만 성인보험도 그렇고 특히 유병자보험 같은 경우는 인적사항을 주셔야 가장 명확한 결과를 소비자들에게 빠르게 전달을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장 유리하게 추천을 제가 드려도 결국 보험회사에서 인수가 안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 다시 조건에 맞는 상품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서로가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시간을 소모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고요. 성인들은 치료력이 없을 수가 없는데 몇년 이내의 거를 고객들이 일일이 기억할 수도 없을 뿐더러 어떠한 이력들이 알림에 해당되는지도 정확하게 파악하시기가 어렵기 때문에 인적사항 주시는 걸 유병장 상품을 가입하는 데 있어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정말 단순 비교가 아니고 고객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안내를 해드리기 위해서 상품들의 특징이나 보장 범위 보험료까지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전부 다 비교해보고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 일단 믿고 맡겨주시라고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음, 저희 그 보험연구 가 추천해드리는 전문가님들은 네. 정말 제대로 비교해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고요. 다른 성인보험이나 뭐 태아보험 어린이보험 같은 경우에 건강하다는 전제조건 하에 저희가 상품 비교 가안들을 드릴 수 있겠지만 네. 유병자분들은 사실 고지해야 될 사항에 따라서 받아주기도 하고 안 받아주는 회사들이 그렇죠. 명확하다 보니까 네. 무조건 제대로 된 인적정보랑 병력기록들을 통해서 심사 받아보시는게 소비자분한테도 굉장히 유리한 부분들이고 네. 네, 전문가님들한테도 약간의 피로도 어, 더더 드릴 수 있는 요인이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용한 정보 가지고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